안녕하세요 오늘은 독특한 동남아식 국수 맛집으로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대림국수를 방문했습니다 8090세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과 브라운관이 눈길을 끌었네요 일본식 꼬치구이와 독특한 국수의 냄새가 호각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이었습니다 주요 메뉴는 야끼꼬치와 야끼국수 그리고 대림밀맥주예요. 꼬치를 다양하게 먹고 싶다면 저녁에 간단하게 먹으려면 정신만으로 충분합니다. 국수는 온면과 비빔면이 기본이고요. 꼬치 두개 올라가면 야끼국수 온면은 멸치국수나 칼국수, 쌀국수와 같은 익숙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고기가 잔뜩 들어간 고기국수예요. 그것도 숯불향이 잔뜩 배어서 숯불고기맛 국수라고나 할까요?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종종 경험했던 숯불향이나 육수의 맛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야끼국수의 꼬치는 무릎연골꼬치와 목살꼬치 아주 쫀득쫀득했어요. 무릎연골꼬치는 마치 무뼈닭발의 식감처럼 오도독 오도독 미친듯이 부드러운 면발은 쫄면처럼 엄청난 텐션의 존재감까지 탑재했더라고요 비빔면은 매우 일반적인 비빔소스인데요. 아 2% 약간 부족했던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온면 먹을 걸 후회가 됐습니다. 비빔면과 쫄면의 중간맛이라서 이도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고기 국물을 맛보지 않는다면 대림국수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정도로 맛있었어요. 부드러운 면발에 혀가 감기고 진한 고기 국물의 오감이 펑 깨어났습니다. 면의 숙성 비법이 정말 궁금할 만큼 씹는 즐거움에 식감까지 더해지니 정말 신세계였어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라고나 할까요? 사이드 메뉴로 추천하는 마늘종 차돌박이 볶음입니다. 안주와 밥반찬으로 제격이었어요. 이거 먹자마자 밥 시켰잖아요. 치킨 가라아게는 아주 흔한 맛이지만 소스의 조화가 치트키였습니다. 도시 히카리로 지은 공깃밥 쌀이 좋다고 해서 한번 시켜봤는데요 좀된 편이었습니다 국수가 조금 부족하다면 여럿이 나눠먹는다면 이 구성 꼭 추천할게요 낮에도 맥주를 판매한다는 걸 잊지 않았다면 안주로도 필수겠죠?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야외 테이블에서 조촐하지만 마음은 풍족하게 밥 한끼 잘 먹은 기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기고 가실거죠? 약속!